<웃음> 여기 뒤에 그림 보이시죠? <웃음> 자 티토크를 영채 전시회, 이해라 작가 전시회 지금 여기는 모나코 스페이스예요 어, 강남역 3번 출구죠? 9번 출구, <웃음> 9번 출구. <웃음> 강남역 9번 출구 <웃음> 나와서 직진 몇 미터입니까? 30미터 50미터 오시면 여기 있어요 자, 모나코 스페이스의 오늘 뜬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제 뭐가 떴었냐면, 고집부리는 거. 수치. 수치가 가해자거든요. 자기가 만든 수치 가해자를, 수치 이 가해자를 내가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 마음과 하나의 마음이 뭐죠? 그렇지. 피해자 마음이야. 내가 마음을 만들 때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가해자를 만들면 동시에 피해자도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만든 가해자라고 수치를 인정할 때 피해자 마음, 그 수치 보는 두려움도 인정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 수치를 수치가 올라오는데 그 수치를 내가 만든 가해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도 안 올라오지. 내가 만든 가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만든 피해자인 두려움 마음이 올라오나? 안 올라와요. 막 고집을 막 부리고 있는 거야.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 알고보면 수치는 가짜야 여러분 그걸 진짜라고 믿는 이유가 내가 만들지 않았어 이건 너무 당연하고 사람들이 나를 수치줄거야 가해해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치는 내가 만든 가짜야 모든 법과 도덕 그 위에 관습 그 위에 내 마음이 있는거야 내가 만든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만 써도 그렇게 수치당하고 미움받아서 돈도 못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헐리우드 배우 중에는 하루에 옷을 한 벌씩 계속 갈아입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그걸 다 그냥 경매 내놓고 막 전용 비행기 타고 황급비 계단 실고막 다니고 이러면서도 수치를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치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해 어떤 사람은 결혼을 여덟 번이나 했어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 있죠 근데 와 정말 대단해 저희 자이렇그 오히려 너무 예뻐서 그래 막 이렇게 해. 그치 칭찬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 이혼을 갖다가 지금 세번 밖에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치 나한테 세번 어떤 분이 그래 이혼을 세 번이나 해서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집 밖을 못 나갔대. 세 번째 이혼한 다음부터는 집 밖을 못 나가고 온몸이 뾰루지가 났대. 왜? 자기 수치가 올라간 거야. 자기를 계속 공격한 거야. 이가 수치스러운 여자지 어떻게 이혼을 세 번이나 할수 있어. 이혼은 수치야.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 세상에 수치는 없는데 자기가 이제 가해를 하는 거 이혼은 수치라고. 가해자를 만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수치가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자기만들 가해자 보는 게. 버려버려. 그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 지금, 지금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막 무시하고 수치 주고. 내가 버린 수치를, 가해자 수치를 세상으로부터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수치 준다고. 세 번이나 이혼했다고. 그서 내가 그랬어요. 예. 어? 나는 두 번이나 이혼했는데 아무도 나 수치 안 주고.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 그 유명한 여자는 여덟 번이나 결혼했다 이혼했는데도 다 그게 그 사람의 역사고 대단한 자랑거리로 남았지 누가 저 여자 여덟 번이나 이혼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왜 그래 너는 이혼이 수치라고 하는 그 가해자 네가 만든 가해자를 네가 만든 가해자로 인정을 안 하고 당연히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공격당해서 싸다고 너는 이러고 있어. 그래서 네가 만든 그 가해자를 보고 내가 저런 가해자를 만들었네. 너무 무서워. 이 가해자 보는 게 무서운 피해자도 분명히 만들었을 거 아니야. 네가 가해자 만들었어.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서 그 두려움을 봐야 가해자 피해자 하나로 합의기게되면내려가 봐. 내가 만든 가해자를 왜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내가 공격하는구나. 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쭉 내려갈 때그 가해자의 수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뭐가 진피해? 사람이 이혼 세고하는거 기분이지. 이렇게될수있다그럴때 세상도 날 공격 안 해. 여러분이 자기가 수치라고 설정해서 가해를 했어. 수치라고 인정한 것만 세상에 공격을 받고.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공격받아서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건 정말 수치라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내가 만든 수치라고 또 생각을 못하고 속지어.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어제 내가 밤새도록 청산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 어제 그 x x 이 왔나 오늘 아직 안 왔어 이야기 저 그림 앞에 서서 고집을 부리는데 섹스는 섹스하는 여자는 수치스럽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들었어 그치?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섹스 잘하는 여자는 자랑스럽다 난 이렇게 생각해 웅녀다웅녀는 모든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어, 정선하니까 그렇게 그럼 나도 인정을 했어 그마음렇지도 않아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섹스하는 여자는 수치스럽다고 자기를 가해하는 그 가해자의 수치가 진짜라고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 진리가 아니죠 지 마음이야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이 마음 들킬까봐 섹스 좋아하는 자기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세상이 가해할 거라 아니야 자기 가해자 수치 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가해자 수치주는 자기 자신을 색사하는 여자는 수치스럽다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수치를 보고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자기 가해자 수치보는게 두려운 나를 인정하면 쏙 사라져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 사람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자기가 수치라고 규정한 게 그게 가해자야 규정을 한게 수치란 본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수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야 두려움은 왜 생기나 자기가 만든 가해자의 수치가 생기니까 가해자 보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여러분 칼된 강도 보면 두렵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은 생겨 그래서 수치가 가짜라는 걸 알면 그 가해자 수치 보는 두려움도 가짜라는 걸 당연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수치 두려움에 속아가고 가해자 피해자에 속아서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어 고집부리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본시 안 느껴져 그 수치와 두려움 가해자 피해자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없어 자 여러분 발이 있잖아 발이 있죠? 근데 발이 아주아주 아주 편해 맨발이거나 아주아주 아주 발이 편한 상태에서 발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근데 신발이 꽉 끼는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이 얼마나 심하게 느껴져 발이 아프다고 하지 응. 발이 아픈건 발이 인식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마음도 이와 같아 마음이 인식돼 마음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프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마음 자체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마음을 수치 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픈 마음 아픈 마음이 왜 생기는가 내가 그 마음이 수치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고 그내 가해자 수치 보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마음 하나를 두고 이 마음이라면 두고 내 가해자가 이렇게 딱 수치주로 있으면 이 수치를 보고 가해자 보고 두려워서 두려움이 또 이걸 잡고 있어. 밀고 땡기고 그냥 마음이 아퍼지는 거야. 근데 이걸 이 수치가 내가 만든 수치에딱 내려놓으면 어? 수치가 없어지니까 가해자 없어지니까 두려움도 필요 없네 이게 돼고 마음이 그냥 놓여져 자유로워져 마음이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 않아 잡는 게 사라지니까 가해자 피해자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은 있지만 없어. 발이 편할 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쓰지만 한의 없이 하는 거야 무의 이화가 그 말이야 마음이 은 있어서 쓰긴 쓰는데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고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쓴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인 거야 자봐 옛날에는 안타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 그치? 여자 소리가 크면 수치라고 여기서 그쵸?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기억 이 나. 아침 일찍에 사탕 먹고 싶다고 내가 가게 가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날못 가게 했어 왜냐하면 가게 빵 아저씨가 어막 미워한다고. 가게 빵 아저씨가 싫어한다고. 근데 그때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야. 왜 우리 딸 사탕 사는 거 싫어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식. 여자 잘못이라는 식. 여자가 아침부터 가게 빵에 첫 번째 손님으로 가면. 그 아저씨 싫어해 이건 세상의 진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아저씨의 관념이고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사탕이 먹고 싶은가 그래서 엄마 몰래 말리니까 갔는데 아저씨가 진짜 낮에 갔을 때랑 대한 제도가 달라 되게 투명스럽게 아주가 이렇게 하고 아주 무섭게 그리고 내가 나가니까 자기 부인이가 소금 뿌리라 내 뒤에다 막 소금을 뿌려 그래서 집에 서 엄마 소금 뿌렸어. 근데 뭔가 어린 마음에도 기분 나쁜 걸 아는 거야. 나를 수치 주고 되게 불쾌하게 소금 뿌리면서 어이 어이 밖에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막 화내면서 가지 말랬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죠. 여자란 존재도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뭘 사러 가고 아침에 모든 죄인이야. 재수가 없어 일찍 가도 재수 없고 큰 소리로 얘기해도 재수 없고 남편한테 대들어도 재수 없고. 잘못된 가해자, 우리 민족이 만든 가해자죠, 여자에게. 세상은 변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가 잘못됐다는 걸 서서히 알아서 지금은 여러분이 가게집에 첫 손님으로 여자가 갔다고 소금 뿌린 사람 없어. 소금 뿌렸다가는 몽둥이 찜질나네. 도이 새끼가 미쳤나는 그렇지? 이제 그게 자기가 만든 가해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큰소리내면 안타게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내가 위대한 뉴스에서 버럭버럭 버럭 해주니까 뭐라고 해요 시원하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여자로 태어나서 죽고 싶었대 여자를 수치해주는 가해자가 되게 큰 부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되고 자기 할말 하면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살았대 자기 근데 그래서 죽고 싶었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여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면내 인생이 뭔가 돈 벌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그랬는데 해나님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해도 멋지고 당당하고 아무 일이 없다 자기 가해자를 알아차리는 거야 수치가 올라올 때 그거는 남이 나를 수치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수치 주고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원래 수치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수치 주고 있었어 이게 가해자 가짜구나 그리고 이 가짜 가해자 보고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두려움도 가짜구나 자꾸 인식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올라오기 쉬워요 이 가해자 수치가 내가 만든 가짜라는 걸 모르니까 진짜라고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가해한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렇게 가해하고 진리라고 여기니까 이 가해자 보는 게 얼마나 두려워 왜? 이 가해자 보고 두려워 떨면 더 공격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두려울수록 여러분 두려움 인정해 안두려운 척해 안두려운 척해 여러분도 모르게 왜? 더 공격할 것 같거든 나, 나를 만만히 볼것 같아. 누가 막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 어 무서워요 이러면 그래, 네가 약하구나 아무 덩굴 할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를 최대한 안 무섭다고 하지 그렇지. 여러분이 그 가해자 수치가 내가 만든 가짜라는 거를 알면 알수록 마음으로 내 두려움도 인정하기 쉬운 거야. 내 두려움 인정하지 못하는 건이 가해자가 가해자 마음 수치당하는 이 마음이 이 가해자가 진짜네 진리네.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이건 진짜야. 이렇게 믿을수록 내가 두렵다고 인정은 더 어려운 거야. 약자 인정하는가? 피해자 인정하는 게. 왜? 만만하게 보고 더 나를 짓밟을까? 근데 이건 가짜라고 자꾸 인식할수록 이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하기 쉬운 거야 헛것을 보고 내가 만든 가해자를 보고 또 내가 만든 피해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에 속아서 내 마음을 딱 움켜잡아서 내 마음을 아프다고 쓰려고 해도 아파서 쓸 수가 있나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니 여러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니 쓸 수가 있나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되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부자 돼? 뺏어야 되잖아 뺏는다는 마음이 존재하지도 않아. 사실은.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뺏는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냐? 뺏는 마음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그치? 그래서 막공격해 납니다. 그럼 딱 가해자 생겨. 수치죠. 그럼 그거 보고 두려움이 올라와요. 피해자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 이게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뺏는 마음이 너무 아파. 쓸 수가 없어.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뺏을 수 있어? 그렇지 못 뺐지 그렇지 근 이게 가짜구나 가해자가 딱 내려놔 수치 주는 마그 다음에 이 수치 가해자가 가짜구라면 당연히 두려으도 피해자도 가해자보고 느끼는 두려움 피해자도 가짜구나 내려놓으면 뺏는 마음이 자유로워져 안 아파요 안아파그 그치? 그럼 이 마음을 써도 상대도 안 아프고 나도 안 아파 자유럽게 신발을 안 신은 방이 편하듯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꽉 잡은 상태에서 쓸 수도 없고 또한 억지로 썼어 그러면 이 아픔을 갔다가 뺏는 마음에 딱 쓰면, 뺏어서 아픈 게 아니라, 쟤는 이 아픔이 가서 딱 쳐버려. 가해자, 피해자가. 그래서 아파서 막 싫어하는 거야. 세상이 안 뺏겨주고. 그치? 이해 됩니까, 여러분? 이해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짜인 걸로 오늘부터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치가 올라올 때그 수치가 가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게 수치 주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엄마가 우리 아들을랑 딸을 낳기를 원했어 근데 아들이었어 그러면 남자,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자기가 가해자를 만들어서 가해자의 수치를 그래놓고 이게 진짜 같아 진짜가 아니지 그치? 그러면 어떤 여자는 아들로 태어나서 해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왜 여자로 태어났어 자기 수치 주는 여자도 있고 다 다르죠 가해자가 자기가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진짜 같아서 자기 가해자 보는 수치를 두렵지. 두려운데 두려움을 인정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꽉잡고 가해자, 피해자가. 내 남자 마음을. 그러니까 남자 마음이 아파서 쓸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야. 썼다가는 수치만 다 아프니까 상대가. 남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가해자 수치, 피해자 수치가 꽉 잡고 있는. 피해자 두려움이 꽉 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아파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해방시키는 거야. 이 공부는 마음의 해방이야. 가해자, 피해자로부터.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해했고 내가 만든 가해자를 보고 내가 두렵다고 하는 그 피해자 그두 개가 이렇게 딱 잡고 있다. 두려움과 수치로. 수치는 가해자, 두려움은 피해자.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가 그걸 느끼고 인정시키면 막 고집부리는 이 진짜라고. 두려움안 느껴. 이게 진짜데. 인 두려움 느끼면 더날 가해할 거야. 그 착각에서 망장에서 깨어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쓰고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자유롭다는 걸 알고 마음은 행복만 준다는 걸 알고 나와 남을 다 행복하게 하면서 살수 있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이 그림 앞에 딱 쓰면 어때요 그래서 주로 뭐가 나갔냐면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풀려요. 그 아픔이 생긴 게 피해자, 가해자가 결합돼서 생긴 거거든 두려움 수치가. 그래서 그 수치와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아픔이 내려가고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모든 영체 그림 앞에 있으면 마음이 아픔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그 아프게 만든 내 가해자, 피해자가 손발로 에너지로 다 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무의식 열리면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해방되고 내 가해자, 피해자에서 해방된 마음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뺏는 마음으로 막뺏서도 하나도 안 아파. 끊임없이 풍요로움이 솟아나는 원천이 우리 본래로부터 나오는 모든 풍요로움을 내가 막 가질 수가 있고 뺏기는 마음도 안 아파. 다 뺏겨줘. 부모가 자식한테 줄때 아깝고 아픈가? 아니잖아. 행복하지, 그리 행복한 고 근데 뺏고 뺏기는 마음이 가해자 피해자로 공격해서 너무 아파진 아기는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깝고 이미 내가 엄청 공격한 거야 그마음을 뺏기는 마음을 내가 뺏는 마음을 일도 못 쓰는 사람은 정말로 남이 줘도 못 받아 얼마나 공격했어 자식한테 줄 수도 없어 받을 수도 없 공격해서 뺏고 뺏기는 마음 뺏고 뺏기는 마음이 다 인정이 되면 나중에 그게 주고받는 마음이라고 알게 되고 하나도 안 아프고 행복하기만 해 바닥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뺏겨도 행복하고, 뺏어도 행복하고, 이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 얼마나 이 그림이 소중한 거야. 그림을 통해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고, 마음의 인식이 될수 있고, 이거를 쓸리기는 하지만 자꾸 알아차리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 뺏고 뺏기는,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이 래요 되게 쉽네. <웃음> 1년 안에 득도할 것같아근데 <웃음> 그래. 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몸속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 마음이 얼마나 세게 들었겠어 그 에너지가 심하게는 수천 년 작게는 수백 년 동안 조상이 못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계속 가해하고 가해자 만들고 두렵다고 또 피해자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켜켜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에고의 그 에너지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 못 시켜서 쓰지 못한 그 에너지가 저 시내 저녁에 불을 밝히면 내가 뭐라고 그래 최소 20년에서 길게 3 40년 불을 밝힌다고 하잖아 이게 도 닦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8년 도 닦았거든 나 이상 도 닦지 않은 아이들은 나한테 와서 앞으로 혜라님저왜 이렇게 느려요 이런 소리 하면 죽는다 한 5년 딱고서나테혜라님 저는 왜혜라님처럼 빨리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빨리야 내가 18년을 닦았는데 죽일 거예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이분분 여러분 몸뚱아리가 이렇게 조금 해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짱짱한지 스스로 알거 아니야 몰라 아직도 모르네요 옆에 옆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셋입니다 아주 셋입니다 <웃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눈 힘을 냅시다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꼭지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떨어져러니까 뿌리, 뿌리 박힌 거 웬만한 관념은 하나도 없어요 집단무의식에 이미 제가 들어가 있고 우리 국민의 집단무의식 속에 그 뿌리 뽑는 데 벌써 몇 년이 걸려요 꼭지 떨어지는 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꼭지가 아니라 이빨이 따고 있어요 <웃음> 그거를 무서 어? 한 3, 40년 닦겠다 죽을 때까지 닦겠다 이렇게 결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인내심이 좀 있는 아기만이 가는 길이야 소처럼 움직여야지 쥐새끼처럼 홀딱 뺏어 처먹으려고 하면 은안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기 가해자보는 두려움으로 물어요. 그 두려움 많이 느껴요 가짜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자기 가해자를 봐그 가해자가 두려워야 안 두려워 두렵지 자기 가해자를 인정 안 하면 나는 계속 당해야 돼내가해자인데 계속 당하면 어떻게 돼? 계속 아프고 내 인생은 요뭐냐 요걸로 계속 숙지만 당하고 계속 두려움에 떨며 내 가해자 일리가도 내 가해자 보여 저리가도 보여 이 직장에서 그만둬도 보여 내 마음이 계속 보이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게내 마음이야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보여지는데 피할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는 게내 가해자 마음인데 그걸 내가 만든 가해자라고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끼는 길만이 아 내가 만든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를 보면 두려운 게 당연하잖아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껴주지 않을 때내 가해자를 인정 안한 거야 머리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면 두려워야 가해자라고 인정한 거지 안 두려워 이런데 뭐가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해요 두려움이 올라오는데도 벌써 두려움이 올라와 근데도 안 두려워야 막이렇게 고집 부려 그러고 싶어? 이거 빨리 인정해야 내 가해자가 내려가면서 편해지는데 고집을 부리잖아 막 두려운데 심지어 느껴지는데도 안 느껴지는 분도 그거는 고집 부리는지도 모르고 부리는 거지만 느껴지는데도 고집 부려 그러면 안 내려간다 인정을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알겠죠? 네. 고집 부리지 않고 인정합니다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내 수치 내가 만든 수치 보는 두려움을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마음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고 행복한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건다 되고 여러분이 크그 좋아하는 운이. <웃음>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이제 여자 제자들이. 남자 없이 살아도 돈 없이 못 산다. <웃음> 이말 하려지만 저 남자아가들 얼굴이 썩어. <웃음> 남자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 여자 없이 아니네, 남자들은. 넌 빛이 지금이라. 우리는 아닌데? 돈 없이 살아도 여자 없이 못 사는데? 그렇지. 저봐, 다 끄떡거려. 어 남자들이 약하네. 어. 어쨌든 도저, 돈 없이 살아도 여자못 사는 그 마음 마음 인정하면 남자들 여자를 얻을 것이고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돈을 얻을 것이에요 만족합니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인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무사히 성취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면서 성취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놀러오세요 여기 문화의 스페이스